뭐그 어떤 법회나 있어가지고 동대중들하고 같이 먹을 때나 먹지 그냥 가 혼자 가서 뭐밥 그런 거는 다피지요 요새 사람들은 공짜로 먹는 게 복인 줄 아는데 그게 참 큰일 나는 짓이야. 공짜로 먹는 건 전부 비이야 빚. 그리고 저 공짜로 먹을 복이 있더라도 그 먹어버리면 없어지잖아요. 좀남겨둬야정 급할 때 써먹어야지. 자, 이제 어저께 제가 1 2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후를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음, 일단 그 어제 한 것을요, 어제 한 것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한 뭐한 10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어, 뭐그 다음을 넘어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계속. 그 어제 말이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내용이 부처님의 말씀으로 나온 것이 연기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한 거니까 연기법이라고 했는데 연기법은 사실 말로 잘 안돼요. 그렇죠? 어, 그건, 그건 어떤 이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 연기법의 그 연기법을 말로 정의 내리신 것이 <웃음> 1차적인 얘기입니다. 이거 이게 다 연기가 아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제 이 이야기는 아무튼 엄청나게 들으실 겁니다. 네? 그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은 저것도 없다 그죠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멸하면은 저것도 멸한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이 저것이냐는 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그랬죠 임의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이쪽은 공간적인 것이고 이쪽은 시간적인 것인데 이쪽은 생기는 쪽이고 이쪽은 없어지는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이치에 의해서 생긴 거는 이런 이치에 의해서 또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세상 전체의 연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중에서 중생의 연기만 뽑아낸 게 있었죠 그것이 이제 노사라는 대명사를 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이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괴로움을 대명사로 노사라고 했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유를 찾다 보니 어디까지 나왔냐면, 무명까지 나왔죠. 그럼 요것이 쭉 해보면 12가지였어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쪽, 이 12가지가 경전에는 나와요. 경전에는 나오는데, 경전에는 무명이 뭐다, 행이 뭐다, 이런 정의가 없어요. 그냥, 무명으로, 연하여, 행, 행으로, 연하여, 식, 이런 식으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놓은 거는 논에 의하는데, 이 12연기를 푼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간적으로 푼 거하고, 시간적으로 푼걸 하나씩 말씀드렸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네? 왜 절대적인 게 아니냐?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살면서 있죠? 우리가 공간적으로만 살지도 못하고 시간적으로만 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살수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만 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동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것도 공간적으로 푼 거나 시간적으로 푼 거를 풀기는 그렇게 풀어놨잖아요. 그거를 두 가지를 이제 그 보시고 그거를 잘 종합을 해서 자기한테 쓰는 거는 각자 의 여러분 자신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네? 풀어는 일이는데 그렇죠? 그럼 1 2연기 제가 아무리 잘 풀면 뭐해? 1 2연기가 나한테서 나 살아 움직일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1 2연기 책에 아무리 잘 써놓고 뭐 칠판에 아무리 잘 써놔도 12연기가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칠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12연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내 문제로 해결이 돼야 된다면 내 문제로 이게 불교 앞으로 공부, 공부하시 분이요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경전을 가르쳐드리면서도 이제 경전에 보면 부처님하고 이제 어느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주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 빼고 이쪽에 왜 대화 상대로 나오는 제자 있잖아. 요그 이름 다 지워 버리라고 그러잖아, 제가. 그 지우고 자기 이름 써라 이라고 그러다. 예? 자기 이름. 그럼 그러고 경전을 읽으면 어떻게 돼? 나하고 부처님하고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강경 같은 거 보면 수벌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부처님하고 수벌이하고 나눠어디 뒷전 아니야. 옛날에 경전에 보니까 부처님하고 수벌이라는 분하고 이렇게 했대더라. 이거밖에더네 그건 뭐미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우고 자기 이름 써라. 그러면 그 경전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 부처님하고 대화가 돼. 내가 심지어 뭐까지봤느냐 하면 옛날에 어느 집에 갔더니 경전을 말해요 경전을 에? 오동나무 이런데 짜가지고 말해요 탁 모셔놨는데 그 경전을 보자 그랬거든 에? 근데 못 봤어 제가 뭐그 다른 경전 똑같은 경전이 집에 있긴 있지만 그 이제 이래서 보자, 좀 꺼내보려 왜못 봤는지 아세요? 고동나물에서 멋지게 짜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이게 안 열려. 그경전은 꺼내봐야 뭐가 되는 거지. 그, 그, 렇게 나서 뭐 하냐. 그래가지고요, 탁 해서 잠궈 놓고요. 그앞에다초킹고 향키고 그러고 있어. 예? 그래서 그, 게 그게 무슨, 뭐, 그게 경전 위에 하는 거야. 경전을 진짜 위해 하려면 꺼내보는게 위 하는거지 그니까 그, 그러니까 그거야 그러 처음에 사다가 잠궈 놓고 한 번도 안열었대 이거는 경전을 공양하는게 아니지 그쵸 경전 자꾸 꺼내보고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이래, 이래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거는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가 주인공이 돼서 불교를 하셔야지 예? 뭐 부처님 말씀에 이래때더라이래때더라해봐 뭐 남이 얘기해요 그거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이야기를 해야지, 판단 남의 얘기만 주서짓거리고 다녀서 뭐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사람이 이렇게 배우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배우는 과정. 예? 제일 처음 누구한테 배워요? 나와가지고.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한테 배워. 그이까이 엄마 소리는 어느 나라가나 애들한테는 엄마 엄마 비슷해요 이게 엄마 엄마뭐 비슷해 이게 그게 그냥 애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엄마지 무슨 엄마라는 단어를 아는 게 아니잖아 엄마한테 배우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지 아버지도 아니고 좀 배우다 형제한테 배우다가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배우다가 친구한테 배우다가 뭐 신문 통해 배우다가 모통 이래 이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뭐 자, 배운 거 한번 보실래? 첨부어서 배웠어? 남에게 배웠지? 예? 아빠한테 배우고, 엄마한테 배우고, 형제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친구한테 배우고, 뭐 신문 보고 배우고, 방송 듣고 배우고, 뭐첨부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뭘 얼고 놨지, 여기다가. 그렇죠? 얼고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내 많이 안다 그러잖아. 안 그래요? 내 네, 많이 한다. 똑똑하다. 많이 한다. 그러니까, 평생을 무슨 소리, 뭐만 했냐? 남의 소리만 들었어. 그렇죠? 남에게만 배웠잖아, 남에게만. 예? 그러면 이, 불교는 뭐야, 불교는? 이제 내가 나에게도 배워야 되잖아요 평생 남, 남에게만 배웠으니까. 예? 안 그래요? 내가 나에게 배워야 내가 나에게 천문남에깨우나야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눈은 눈은 그동안 뭐 봤냐? 천부나 이해할 거만 봤어요. 그렇죠? 나 이해할 거. 귀는 뭐 들었냐? 나 이해할 거만 나 이외의 소리만 들으러 다녔다고. 에? 코도 나 이외의 냄새만 맡으러 다녔고 혓바닥도 나 이외의 맛만 보러 다녔어요. 전부 남의 거야, 남의 거. 나 이외의 거. 그러면, 불교를, 이제, 불교 공부라는 게, 그게 이제 바뀌는 거야, 이게. 눈이 뭘 보냐? 눈이. 나부터 봐라, 이거야. 내 모습 어떻게 생겼나? 거울 보고 뭐라는 게 아니고. 어? 코? 내, 내, 냄새가 어떻게 나느냐를 봐야 되겠내 냄새가. 남이 냄새 좀 그만 찾아다니고. 지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는지, 비린내가 나는지. 그죠? 예? 향기가 나는지 자기 냄새 맡으라귀 자기 소리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제 내 소리 남의 소리 고만 듣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 이 불교 공부가 조금씩 되어갈 거다 이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야내말 맞지 예? 내말 맞지? 이러고 다녀. 그렇죠? 자기 말에 동의를 구하러 다니는 거야, 패를 짓고. 예? 자신 있는 사람은 그런 게할거 없어요. 자기가 확신을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럼 뭐하나 누에게내말 맞지? 내말 맞지? 하고 다닐 거야. 그 바빠 죽겠는데? <웃음> 어... 아, 제 생각이 틀립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 저도 저 말은 이렇게 잘해요 근데 저도 지금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지 예? 그러니까 지금 가르쳐드리기는 제가 가르쳐드리지만 돈은 누가 먼저 이룰지 몰라요 돈을 먼저 이루시거든 예? 저고 인연도 있지않아 그렇죠 좀 끌어주세요 모르시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요 외부권 좀 쉬세요 예, 외부건 쉬시라고 쉬고 단뭐저거 만나는 두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이제 전부 다 안으로 돌리셔가지고 그래야 1 2연기도 내가 이게 이해가 빨라요. 남의 얘기 이거 조금서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헌 거니까 간단히 게할게요 세상의 이치를 모르, 모르고 분별하는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외부의 경계를 예?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촉해서 예? 받아들이다 보니까 애증이 싹이 트고 그래서 집착이 생겨가지고 예? 그 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지 혼자 괴로워하고 있다. 그렇죠? 이게 공간적으로 푼 거죠. 그럼 뭐, 열두 가지가 나오긴 나왔지만, 뭐, 여기서 해결하든, 지 여기서 해결하든, 지 여기서 해결하든, 그건 자기 마음이죠. 해결만 하면 돼. 열두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열두 가지가 나온 것 뿐이지. 열두 가지라는 절대적 숫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빠른 사람은 마음 혼로서해결합 이거, 이거 열두 가지 뭐하러 들고 다닐까, 이거? 빨리 해결하고 치워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푼 거는, 전생에, 전생에, 이치를 모르고, 온갖 업을 지어서,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네? 들어가서, 응어리로 있다가, 감각기관이 생기고, 그래서, 그냥, 무식적으로 의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보고 듣고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애증이 싹잊어가지고 집착을 해가지고 업을 짓고요. 그러다가 다시 다음 생에 그 업으로 태어나서 괴로워한다. 네? 이렇게 됐었죠. 뭐 이거는 뭐 전생, 금생, 내생. 뭐 여기를 금생으로 보면 이게 전생, 전전생. 그럼 이제 무명은 다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애취가 되니까, 이거 지난,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이렇게 이제 쭉 늘리면 막 한없이 전전생 가고, 그죠? 렇 일이 또쭉 늘리면 한없이 내생 간다. 그래서 이거 윤회 과정으로 푼 거다. 이것이 과거, 그죠? 렇 과거에 이것이 혹, 번뇌지, 번뇌. 번내. 혹은 번뇌에요. 업.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기까지가 고. 이렇게 풀었죠? 이것이 다시 혹이 돼서 여기에 업이 되고 그것이 고가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과거하고 현재하고 한번 걸리고 현재하고 다음 세상하고 걸려서 양쪽으로 걸리기 때문에 3세 양중인과다. 양쪽으로 걸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린 거죠. 그럼 여기서 무명인이 행인이 뭐 공간적으로 보든 시간적으로 보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인연 따라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인연 따라 다 없앤다. 그렇게 되죠. 없앨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있고 그렇죠.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 수행을 해가지고는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없어지는 자리로 간다. 네, 없어지는가 하러면 이거를 보는데요. 무명 네.